나 오늘 안 할래요 왜 삐져있어요 맨날 성공 못한다고 놀리고 나안 네. 할래요 에이 우리가 언제 놀렸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해줘요 <웃음> 내가 이렇게 해주면은 뭐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합니다 아직 어이 예 여러분 오늘도 찾아온 한국저작권위원회 반대시입다 오늘의 주제 기사의 저작권을 위반하면 3대가 망한다. 무인도에 갇혔을 때 바닷가 모래 기사의 주케이크를 그리면 기사랑 저저녀를 받으러 찾아와서 발출하기 쉽다와 같은 농담이 있을 정도로 기사의 저작권은 엄청난 확률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늘소개해드 이야기는요. 파피라이트톰앤스텐션 액트 저작권 부호기가 연장 법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저작권 보호기가 연장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기사 이야기하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미국의 저작권 보기간은 1978년 이후 창작물은 창작자 4억 50년, 1977년 이전 창작물은 창작 후 100년이 되는 해와 공표 후 75년이 되는 해중 먼저 고려하는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자작물또 풀리게 되는 거죠. 저작권 위원회 유 마당에 있는 창작물들처럼요. 그러던 1998년 마우스를 닮은 시 캐릭터, 성대모사로 유명한 오리 캐릭터 등2 주요 캐릭터들의 저작권 독점과 만류 시스템 다 꺼질 때, 요로개는 소니 고모 작권 보기에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1978년 미용 작품을 창작자 사망 후 70년간 1977년 이전 창작물을 창작 9 2 0년에 되는 대표와 공표 9 0원에 되는 해중를 먼저 노래하는 기간에 작품의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보면서 통과되면서 가장 이들을 많이 보 회사 바로 기사! 1928년에 태어나 2003년 만일 예정했던 주인 캐릭터는 20년도와 연장된 2028년까지 1934년에 태어난 오리 캐릭터는 2 0 2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 d 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네 다시 세요 아니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마우스를 내가 이럴줄 알았어, 알았다 고 아니 그나저나 우리는 개만 불려준거죠 뭐 그래서 디사의 지키릭터 법블로 불린답니다 나는 저작권 없어도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아휴 다이어트나 해야겠다